한다는 거, 한다는 거였죠? 자, 이거 지금 내가 관점을, 어? 어, 수업 관점을 어디다 두고 잠깐 다시 설명할 거냐면, 비교급. 어? 비교급. 비교급이라는 거는 형태상 비교급도 있어요. 비교급 댄에서. 그치? 너희들 이것만 비교급이 아니냐, 얘가. 어? 이것만 비교급이 아니야. 비교급 나오고 뒤에 뭐 나온다고요? 댄. 이렇게 그러면 어딘가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 된 다음에 b가 있어요 b는 반드시 된 뒤에 나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알려 있듯이 병렬 구조예요 구조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렬 구조기니까 반드시 구조가 같아야 돼요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 라틴계 비교급이라는 게 있어서 라틴계 비교급 대표적인 거 프리파이 투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때 전치사 투가 어비급 어, 되는 거 같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A를 선호하다가 B보다 선호하다가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구조가 같아요 구조가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을 이루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봐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잠깐 볼게 음 예를 들면 <웃음> 어, compare A with B 또는 to b A를 B와 비교하다, 비유하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랬지? 얘는 비교하는 거니까 어차피 구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A라고 먼저 써볼게요. A는 달라요. A 나오고 B.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different 같은 게 나와요. different 형사예요. 다른. 이때 from이 나오잖아요. from. from B 이렇게 나올 까 A는 B와 다릅니다. 이렇게. 이것도 비교대상 아니에요? 결국은 비교대상이잖아 A하고 B하고 b 란덤하고 비교대상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걸 동사로 쓰면 이렇게 되죠. 동사 뒷볼을 써주고 그냥 바로 풀롬을붙여도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어차피 앞에 A 나오고 뒤에 B 나오니까 A는 B와 다르다 할때 이것도 구조가 같아야 돼요. A와 B는 구조가 같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관점에서 쏙 어, 어떤 어 비교 국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 알겠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자 병렬 구조다 라는 거 있지만 어, 여기 지금 예문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예문 나왔을 때 A하고 B하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조 같다고 그랬잖아요. A를 선호합니다. 야외에서 띠놓는걸 선호합니다. 뭐보다? 실내에서 어, 독수하는거보다 대체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야 어, 여기도 투 리드 써주고또투 써요? 안 쓰잖아요, 이거. 이거 안 되잖아요. to, to, read, 이런 게 어딨어. 그지 그래서 뭘 쓴다, 여기? rather than, o n 우리가 비교급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죠? 비교돼서. 같잖아요. 같잖아요. 반복되니까 to는 생략한 원형만 나오고 뿐인 거야. 그치? 맞죠? 존의 헤어컷은, 존의 헤어컷은, 자, 존의 헤어컷은, 자의 헤어컷은 자 뭐야 우아 비교해 요즘 문이뭐 나왔니 친구 아 존은 아씨 존을 줘 줘야 되나 비교했다는 뜻이네 <웃음> 존은 비교했어요 존 c o m p a 뭐를 자신의 헤어 커스 자신의 헤어 커스 이런 것도 비교하니, 남자가 여자끼리 비교하는데. 너 파워 참잘 됐다, 얘그지 예, 왜? 그 다음에? 음. 자, 친구? Too late. t o 대 late? Too 로 a t 없는데 이거는 t e 즈프렌 맞아 e 려 o o 이 a t e Too late. Too 응 a a 죠 히즈 헤어컷이죠? 근데 친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 엄마까지는 아빠까지와 비교야지왜 엄마가 바디, 엄마까지는 아빠와 비교해?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럼이 히즈 헤어컷을 뭘로 비교한다 이걸로 비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음. 틀렸죠? 어떻게 맞춰야 좀안돼 이거? Is 어? friend. 어퍼 스피. S. 그다음에 헤어컷인데 반복되니까 생략. 반드시 그렇지만 모르 있어야 돼. 이런 형태. <목소리> 그지그지 병렬구조일 거 아니야. 아. 전의 헤어컷하고 전 친구의 헤어컷하고 비교하고.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구조? 병렬구조. A하고 뭐는 B는 병렬구조야 뭐가 같다? 구조가 같다. 응? 어? 이게 됐지? 됐지? 그럼 다 해석됐죠? 보기도? 전의 헤어컷까지 했죠? <웃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